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는 죽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단지 언제 죽을지 모른채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만약 태어날 때 이미 수명이 정해진 채 태어난다면 삶이 과연 지금과는 어떻게 다르게 전개될까요? 지구는 짧은 시간에 고난도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의식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별입니다. 이렇게 고난도로 마음공부를 할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언제 죽을지, 죽음 뒤 어떻게 될지, 자신이 전생에 어떤 생을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고난도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본래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의식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지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으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가 혹시 전생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금생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잠재의식이 발동하여 두려운 것이고 또 지금 죄를 지으면 죽어서 집값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람차게 덕을 베풀며 산 이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이는 죽음을 마지막으로 자신이 완전히 소멸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죽음 뒤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더라도 이곳에서의 삶에 여한이 없기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사니는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싶을 것이며 또는 대단한 신에게 구원을 받아 죽음 뒤에도 잘 살고 싶다는 심리가 내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자기 책임 원칙하에 돌아가는 곳입니다. 자신이 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순리입니다. 유행으로 얻어지는 것도 거저 얻어지는 것도 없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6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작은 일부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전체가 아닌 현재 앞에 펼쳐진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볼수 있는 일부분만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보면서 무엇을 제대로 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만약 태어날 때부터 수명이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면 죽는다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병이 나더라도 죽는다는 두려움 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불균형으로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이유를 찾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도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현재의 삶 밖에 모르고 지구밖에 모르니 자식으로라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심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수명이 정해져 있다면 지구에서 인연 맺어진 가족에 대해 잠시 만난 인연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면 영원한 이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남과 내 가족과의 구분도 많이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알기에 지금처럼 물질, 명예 등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생을 살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몸조차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편안하고 여유롭고 즐거울 수는 있겠으나 지금처럼 고난도의 마음 공부를 하여 성장할 수 있는 별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살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죽음에 대해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의식이 성장할 수도 태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